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고입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의 바탕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바탕화면은 어떤 바탕화면인가요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바탕화면일 것이고 누군가는 게임플레이 장면이 누군가는 연예인이 누군가는 멋진 배경이 바탕화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의 바탕화면을 한층 더 멋있고 아름답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월페이퍼 엔진이란 프로그램은 밋밋한 여러분들의 바탕화면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습니다. 먼저 월페이퍼 엔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팀에 월페이퍼 엔진을 검색하여 단돈 4,400원을 지불하면 월페이퍼 엔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페이퍼 엔진을 구입하시고 나서 실행시켜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바탕화면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브라우저 스토어 말고 여기 브라우저 워크샵에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검색에서 Ready to use w a l l p 월페이퍼를 클릭해보시면 인증이 통과되어 사용이 가능한 월페이퍼들이 뜨게 되죠. 어 일단 상위권에는 애니애니한 친구들이 인기가 많나 보네요 그러면 여기서 카테고리별로 한번 들어가보죠. 여기 우측에 일단 저는 게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익숙한 사진들이 주르륵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운받고 싶으신 월페이퍼가 보이신다면 간단하게 여기 마우스를 사진에 가져다 놓으시면 초록색 플러스 버튼이 뜨게 되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월페이퍼 엔진 프로그램에 해당 월페이퍼가 설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 사진을 눌러보시면 따란 멋진 라이브 바탕화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라이브 바탕화면 외에도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변환되는 오디오 스펙트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영상도 커스텀 하여 넣을 수 있죠 혹시나 컴퓨터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더블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인터넷 하나 킨 것과 비슷하게 잡아먹는 정도이니 메모리 부분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자신만의 멋진 바탕화면을 한번 꾸며보세요 그럼 소개는 여기까지니 저는 이만 새로운 바탕화면을